어머. 어머. 순이야. 나 깜짝 놀랐어. 저기 앞에 보여? 저기 고양이 자고 있네? <웃음> 어머 어떡해. 저기 고양이 있다. 까놀 맨날 밥 먹으러 오는 고양이 아니야? 저거? 저기 고양이 자고 있어. 순이야. 쟤는 좀 고양이 자고있다 어머나 이제 우리집에서 살건가? 어머어머어머 어머 뭐야 순이 여기 고양이 있다 응. 봐봐, 봐봐 저기 고양이 있지? 아직도 자고 있어? 저기 그치? 응. 저기서 자고 있지, 순이? 순이 형, 그치? 저기서 자고 있지, 고양이? 저 친구는 누굴까? 응.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그 고양이 같은데 한번 커튼을 올렸을 때도망 가는지 안 가는지 궁금하다 밖에 새로운 친구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이순이? 한번 볼까? 어, 자고 있다! 응! 뛰어서 자고 있네 한번저 친구한테 인사해 볼까? <웃음> 너 너는 나가면은 그저 친구 놀래니까. 저좀 창문 열어줄게. 너 하악질할 것 같은데 약간. <웃음> 아니야 하악질. <웃음> 너도 인사하는 거야, 수미? 어, 우르릉 할 거면 문 닫아야지. 문 닫을 거야. 친구한테 우르릉 하지 마. 닫을 거야. 어, 우르릉 할 거면 문 닫을 거야. 어, 친구한테 우르릉. 나한테 추루를 한번줘야겠다 음. 음. 음. 음. 안녕 어머 너안 도망가네? 자 안녕 안녕 안녕 일로와 괜찮아 어머 도망갔다 괜찮아, 와도 돼. 괜찮아? 일로와. 이걸 먹어본 적이 없는 애구나. 자꾸 도망을 안구나 일로와. 괜찮아. 자나, 이따가 이따 짜줄게. 나중에 이거 먹으러 와. 알겠지? 여기다 이따 두게. 안녕 어머 <소리나> <웃음> 어머 고양이 친한척해요 이쁜척 응. 안녕 고양이 어머 할아버지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냠냠 안녕